가지는 뚫 때는 순서대로 해야 돼요. 기장이 지금 이렇게 보면은 기장을 이렇게 표시해 놨잖아요. 기장을 먼저 기장을 먼저 표시를 한번 해가지고 기장을 먼저 뜯어내고요. 그러고 나서 위쪽으로 뜯을 거예요. 그래서 기장을 먼저 뜯겠습니다. 이렇게 기장은 먼저 뜯었잖아요. 그럼 기장은 먼저 정리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기장이 원래 여기거든요 여기에서 시접 2인치 주고 그냥 잘라버리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밑단 시접을 여기 부리는 지성복이 7인치 4분의 3이거든요 7인치 4분의 3 정도 7인치 반 정도 근데 이렇게 보니까 이제 7인치 4분의 3 정도 오면 7인치 4분의 3한 1인치 정도 남죠 2인치 4분의 1 정도 그러는데 양쪽을 안 줄이고 안쪽으로만 줄여줄 겁니다. 이렇게 그런데 틀어졌잖아요. 그러면 다이지를 하면서 바로 이렇게 잡아서 반대가 잘라진 겁니다. 그 반대 장거리였으면은 다이 이렇게 다이가 더 정확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놓고 기장 표시를 먼저 해주고요. 그리고 나서 반대편은 이제 허리 쪽으로 올라가면 되니다 꺾을 때좋아라고 이렇게 표시해놨고요. 지금 엉덩이에서는 참작만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 참작만. 엉덩이가 얼마냐면은 딱 맞게 됐을 때 38입니다, 엉덩이가. 그래서 제가 지금 참작만 하느라고 이것은 일단 뽑아놨고요. 그래서 일단 빼내겠습니다. 빼내고 이허리선은 있잖아요 나중에 뜯으면은 이허리선은 맞춰줘야 되겠죠 이 허리는 정확한 사이니까 허리선을 맞춰주고 뒤쪽으로 빼든지 앞쪽으로 빼든지 이 주름이 지금 보면은 이렇게 보면은 이 주름을 빼는데 1인치 2인치가 들어가 있어요 주름이 근데 이 앞쪽으로 빼도 되고요 뜯어서 앞쪽으로 해도 되고 이쪽으로 해도 돼요 지금 보니까 이렇게 보면은 네 군데를 잡았을 때, 재봉선은, 아, 일자주머니인가요? 재봉선을 잡을 때뒷판이 이렇게 크잖아요. 그래서 이쪽으로, 이쪽으로 줄 겁니다. 그래서 뜯을 때는, 안쪽으로 해가지고, 먼저 안쪽을 뜯어주면 됩니다. 그래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이쪽으로 해고 이렇게 쭉 뜯을 겁니다. 지금 밑단을 먼저 정리를 했고요. 맨 처음에 할때 밑단을 먼저 정리를 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재단을 할 때는 이 1인치 4분의 1을 줄이는데 양쪽으로 줄이는 게 아니라 이쪽로 이렇게 줄이는 게 아니라 안쪽으로만 줄일 거예요. 근데 지금 이분이 보면 주름을 지금 펴는 상태인데 뜯어서 지금 주름을 이렇게 폈잖아요 했는데 38이에요 힙이 딱 맞게 됐을때 4,9,36, 38이잖아요 지금 38 여유양이 러면 여기가 딱맞는거예요 지금 맞는건데 힙이 이 여유양이 너무 크잖아요 지금 그럼 이걸 없앴을때 이렇게 보면은 36 38이잖아요, 이거. 38인데, 이렇게 하면은, 힐이 이거, 이거, 허리 사이즈를 보면은, 여기가 지금 완성선이거든요, 허리 사이즈가. 이렇게 해서 허리 사이즈가, 이거 완성 사이즈인데, 지금 보면은, 완성 사이즈인데, 여기에서 지금 이렇게 줄으면 옷이 좀 이상할 것 같아요. 너무 많이 쳐내서. 그래서 이 나오는 양 있죠, 지금, 이 나오는 양. 이 양을, 주머니를, 뜯기 싫은데 그래도 좀 뜯어서 해야 될것 같아요 주머니를 이 양이 이힘 양이 너무 많잖아요 지금 뒷판만 뜯으면 되겠네요 주머니는 이건 안 뜯고요 안 뜯은 상태에서 뒷판만 뜯을 거예요 뒷판만 뜯어서 이걸 좀 없앨 건데 이렇게 4분1막 해가지고 여기도 좀 차내고요 여기도 한이 정도.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낼 겁니다. 안 그러면은, 앞판도, 주머니도 일자주머니니까 그냥 뜯어서 다시 재단을 하면 훨씬 더 낫겠죠. 그러면은, 대충 하는 것보다는 뜯어가지고, 이 선을 제대로 좀 잡아주겠습니다. 그럼 뜯어, 뜯어볼게요. 그럼 여기서 지금 주름을 뺐잖아요. 뺐는데 곡선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의 몸이 살이 많이 빠졌더라고요 옛날에 맞았는데 살이 많이 빠져서 줄일거예요 줄인건데 이 앞판에서 좀쳐낼거예요이 곡선을 좀 잡아서 쳐주고 뒤판은 곡선이 좀 많아서 여기서 좀더쳐줄거예요 근데 이 간격을 1인치 반 정도는 띄어야 되잖아요 여기까지 오면 안 되잖아요 여기까지 이이 정도 쳐줄 겁니다. 완성선이 여기가 될 거예요. 그래서 한번 재단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머니를 띄어냈고요. 주머니 다시 짜기 위해서. 주머니는 일자주머니에요. 그래서 같이 놓고 잘라내겠습니다. 이 곡선만. 이 잘라주면서요. 잘라내면 우라가 울겠죠. 우라가 떨어지면은 나중에 오바로 고칠 때 복잡하잖아요. 우라를 잘라내고 바로 붙여줄 겁니다. 이렇게 딱로해가지고 그래서 앞판 잘라내고, 앞판 여기 잘라내고, 뒷판 잘라내고, 완성을 해가지고, 뒤 사이즈로 해서 사이즈를 맞출 겁니다. 뒷판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놓고요. 곡자로 이렇게 해서 거의 곡선을 주지 않고 잘라내겠습니다. 곡선을 주지 않고. 완성선을 이렇게 잡아주고요. 여기서 이렇게 잡아주고요. 뒤판하고, 뒤판하고 이어가지고 했을 때 허리 사이즈를 맞춰주겠습니다. 여기는 거의 일자로 하는 게 낫겠죠? 네, 뒤판은 지금 한쪽으로만 칠 거니까요, 부디는. 다 뜯어서 쳐도 되는데, 붙여놨습니다, 일단. 이렇게 제단해도 됩니다. 곡선이 좀 많이 간것 같죠? 워낙에 지금 살이 빠져가지고, 이게 주머니 짜산입니다 그래서 1cm만 높고 잘라버렸습니다. 이렇게 들고, 그리고서 그리고 살짝 로 나중에, <웃음> <웃음> 오바로크 칠 때게, 이때 덜렁거리면은 오바로크를 칠기가 힘들잖아요. 먼저 붙여주는 겁니다. 아, 주머니 짤 거고요. 주머니는 일자니까, 이렇게 짜야 되겠죠. 이쪽, 이쪽 판이요 이렇게. 이렇게 짜는 겁니다. 이렇게. 주머니는, 주머니는 짜가지고, 뒷판하고 연결, 연결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판은 재단이 끝났고요. 비판을 재단하겠습니다. 비판은 주머니에서 1인치 반이 나와야 됩니다. 1인치 반이 나와야 되는데, 이 옷은 보면은 입었을 때 굉장히 이쪽이 커요. 그래서 이 곡선을 좀 없애주겠습니다. 곡선을 없애서, 허리선도 마찬가지입니다. 허리선도 한 1인치 정도 없애서 곡선을 없애주겠습니다. 지금 안 찍어졌죠? 찍고 있는데요 항상 그리는 선이 아니고 가위가 가는 선이 정확하게 됩니다. 기린이 열량이 너무 많잖아요. 많으니까 여기도 지금 쳤는데 이 안쪽으로 힙쪽으로 해서 허벅지쪽으로 안쪽 안쪽 허벅지쪽으로 해서 많이 쳐낼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주머니를 짜고 여기 완성시키겠습니다. 지금 여기 를 보면은 지금 먼저 와키 쪽에 재봉선을 지금 재단을 해가지고 먼저 붙였습니다. 이렇게. 아, 그러니까 이 일자 주머니니까 바로 위에서 눌러버릴 거예요. 일자 주머니를 어렵게 짜지 말고 그냥 여기서 물을 박아가지고 위에서 때려볼 겁니다. 그래서 때리면은 지금 사이즈를 보면은 여기서 이렇게 보잖아요. 지금. 여기가 완성선이니까완성선이잖아요이것 완성상이니까 이렇게 재단해서 나가겠죠 그러면 위 힙을 한번 재보는 거 여기서 힙을 항상 재놔야 돼요 힙을 안 재놓고 재단을 하면은 옷이 옷마다 이 주름이 있는 옷이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 상황에 따라서 옷을 줄여야 돼요 그래서 앞판에서만 이렇게 줄이는 앞판 같이 줄일 수가 있고 이옷 같은 경우는 앞판에는 거의 줄일 거였 없고 주름이 있어도 뒤판으로 여유를 많이 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재봅니다. 거의 이렇게 되면 지금 이렇게 만들면은 38 정도 이렇게 되죠있잖아요 지금 전체적으로 재면은 맞을 거예요 위선이라고 이렇게 해놨는데 내가 대충 일단 완성을 해가지고 한번 보고 습니다 내가 38이잖아요 지금 근데 거의 이정도 돼야 될것같아요 일단 주머니를 짜가지고 정확한 사이즈를 내겠습니다 이 바지를 고칠 때는 아주 쉽게끔 어렵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일자 주머니니까 이렇게 지 표시가 돼 있잖아요 그러면은 가장 쉽게끔 어려운 방법대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쉬운 방법대로 일단 얘기를 할게요 수선할때는 어렵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주 쉬운 방법대로 최대한 일을 줄여서 하면 여기에서 일자주만 일자때문에 뭐 이렇게 보면 지금 이렇게 돼서 앞판으로 가야되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가야되죠? 이렇게 가야됩니다. 그러면 위에서 눌러보면 되겠죠? 러보면 되는데 여기서 할때 이렇게 벌려가지고 같이 요 같이 가면 됩니다, 이상 놔줘도 되고, 안 놔줘도 되고, 조금 보식려면 튼튼하게 하려면, 스테이치를 하면 놔준 거에 더 좋습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처음부터 놔도 됩니다, 처음부터. 주머니가 도 튼튼하게는 튼튼하겠죠. 조금 보기가좀 사나워서. 여기 끝나는 부분에 다가이둘게 되어있죠 이걸 넣고 우리 뒷판을 이렇게 놓고 습니다 이렇게 놓고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놔야 되겠죠 밑에가 밑에가 자연스럽게 야되 자연스럽게 놓고 이렇게 밀어서 다시 다판이 박히면 안 되겠잖아요. 감각으로. 만지면은 알 수가 있어요. 감각으로. 박히면 안 되니까 안박히니까 대치는 잡아주고. 지금 너무 벌어진 것 같아요. 여기서 이거는 뒤로 다시 돌려서. 주머니가 터지지 마라 주머니를 넣었을 때 그냥 터지지 마라 육성 앞주머니가 됐죠 나중에 옥이 박을 때 박기 조으라고 주머니를 박아줍니다 이렇게 뒤판도 마찬가지요 이판 박을 때 항상 주머니를 당기면 안됩니다 이렇게 당기면 이렇게, 이렇게 유분이 생기잖아요 항상 안쪽으로 집어 넣어가지고 그러면은, 네, 단대편도 이렇게 해야 되겠죠? 맞게끔 다안 넣고. 항상 막을 때는 밑판을 여기 잡아줘야 되겠죠? 안 잡아주면은, 팍판이 들어가면 돼. 이렇게 잡고. 유도 스티치를 놔아야 되겠죠 반대편도 같이 스티치를놔줘야 되겠죠 이 끝나는 부분에서 끝나도 되고요 위에까지 올라가도 됩니다 이렇게 둘 이렇게 뚫어진다든가 꼬인다든가 만들겠죠. 그래서 그대로 이렇게 뒤 돌려서 가급때는 아, 항상 감각으로 손으로 이렇게 만져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저분에 이렇게 해서 안 하고 쉬운 방법대로 한 거예요 제가. 자꾸 밀립니다 이게. 여기가 박혔으면안 돼. 이본 말로. 벨트색이 좀 이렇게. 박으면은, 여기가 음. 허리가 완성생입니다 지금. 허리가 완성성. 허리는 따로 됐으니까, 입었을 때. 그러니까, 이거 가 완성되니까, 자연스럽게 그대로 박아주면 됩니다, 뒤집어서. 여기서 뒤집어서. 바에 들어가면 이렇게 안에까지 뜯어놨습니다. 여기까지 뜯어야 돼요. 그러는 거는 놀발이 안 들어가니까 여기서는 구매를 하지 말고요. 자,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거 땡기지 말고 자연스럽게 그대로 이건 뱃놀이라고 그러는데요 이 뱃놀에 박히면 은안 끊깁니다 안 넘어가요 우리가 이거 박으면 뱃놀에 박으면 안 되고요 여기가 툭튀어나왔죠 이렇게 이건 일자로 자연스럽게 박아주고 박, 박으면서 일자로 여기에 맞춰서, 예, 여기 맞춰서 재단할 겁니다. 힙 사이즈를 내가지고 재단할 거예요. 그 재단이 상당히 좀 난이도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 재단할 때에 제가 자세하게 제 나름대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하지 않으면은 약간 도매를 많이 하면 안 됩니다. 도매를 많이 하면 표시나니까 한두 땀만 다가 그대로 박은 그 자리에다 그대로 하거든요. 그럼 표시가 안 나죠. 이렇게 봤을 때. 잘 모릅니다. 이렇게. 표시가 나면 안 되겠잖아요. 그러면 위 사이에다가 이걸 안쪽 가사리라고 합니다. 안쪽 가사리. 무가사리. 가사리란 말은 이거 말고요. 일본 용어가 많이 들어가는데 이걸 무가사리라고 그러는데 안쪽을 때어는거뱃요이안박뀌었으니까 자동적으로 꺾이잖아요. 이렇게. 뱃놀이 바뀌었으면 이게 안 꺾인 거예요. 이렇 고리를 옮겨야 되나요? 안 옮겨야 되나요? 그대로 해도 될것 같은데요. 할 때는 항상 밑에 칠을 약간 당겨주고요. 내를... 여기까지만 그래서 이렇게 여기에서 왔다 갔다 도매를 하면 안 보이잖아요. 가는 집에 한 번에 여기서 딱 해놓고 마무리 해놓고 저쪽으로 넘어가면 됩니다. 하까지만 하면 거의 다 했다고 봐도 됩니다. 3분의 2 정도는 됐다고 봐도 됩니다. 기판을 잘라지지고만 하면 되니까요. 사이즈에서 별도꼬리는 지금 잘당겠죠 그럼 이제 이쪽을 해야 됩니다. 이쪽에 할 때는 항상 한 번에 잡을 수가 없습니다. 한 번에. 지금 보면 은 여기에서 들어가기도 한 반인치 정도 들어갔죠. 이거 이거한 반인치 정도 들어가면 되는데 이게 정확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잡으면 은 이게 예, 한 번에 정확하게 잡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중간만큼 중간에서 한번 잡아주고 그리고 들어가면 모르겠습니다. 이쯤에서 한번 잡아주고 어렵게 한 번에 가다가 뜯느니 이쪽에서 한번 잡아주고 다시 저쪽으로 갈 겁니다. 여기서는 네, 담배를 안 들고 있으니까 여기 네, 하지 말고 여기까지 자연스럽게 내로 갑니다. 다음 이제 이렇게 잡으면 되겠죠. 딱 잡아도 됩니다. 이쯤에서 먼저 봐가지고 여기까지 반듯하게. 원래는 미싱으로 한 실을 끼워줘야 되잖아요. 근데 수선하면서 그것까지 뭐 신경 쓴다면 너무 돈을 많이 받아야 되기 때문에. 안 하고 그냥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박아도 뒤집어 보지는 않습니다. 색깔 안 맞췄다고 뭐라 그러지 요 그냥 검증실 그대로 하십시오 여러분들. 정석대로 하려면 떡도 같도 <목소리> 없습니다 <없음>. 떡도 <뜻도> 같도 <목소리> 없다는 말, 전라도 말입니다. 입이 그만큼 많다는 것이죠. 어떻게 맞추냐면요, 여기서 이렇게 했을 때, 좀 이렇게 잡고, 여기를 지금 박았잖아요, 이렇게. 박았으면은, 넘겨서, 그냥 이렇게, 원래는 이렇게 박아야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걸 옮겨가지고, 이렇딱 맞았을 때, 여기에서 노루알 하나만큼, 한 4mm 정도 옮겨가지고, 이렇게 딱 맞으면, 박으면딱 이렇게 맞습니다. 근데 이제 자주 하다보면은 감각이 있어서 그냥 땡겨서 그냥 이렇게 해서 이렇게 놓고 그냥, 그냥 가아도 맞습니다. 맞죠? 이렇게 박도내고 이제 정석대로 재단을 해서 밑에까지 싹 그래서 박겠습니다 그러면 완성되겠죠. 지금 상면은 여기서 보면은 아, 지금 완성이 됐습니다 이렇게 보면 여기서 여기까지 정석대로됐죠 지금 보면은 여기가 지금 중, 허리 완성선이니까 완성선에서 힙 사이즈만 맞춰가지고 재단해서 이렇게 할 건데 이 재단하는 것이 조금 난이도가 있어요 여기 재단할 때그 방법을 제가 상세하게 설명해 드릴 테니까 그것을 한번 잘봐 보십시오 지금 보면은 지금 오비도 싹 달고 허리 사이즈가 애기가 길거든요 허리 사이즈가 아까 처음에 제가 무슨 입고서 쟀던 허리 사이즈 여입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은 지금, 지금 이정도 한다고 그러면은 정상적으로 는 이렇게 넣잖아요잘 이렇게 넣는데 보면은 38인데 38이면 여기잖아요, 지금. 이런, 좀 적어요. 이렇게 한번. 그래서 조금 키워서. 이럴 때 자를 이런 식으로 넣는면 됩니다. 자를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넣고요. 여기가 요즘 옷들은 작기 때문에 고마대를 이렇게 크게 줄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여기 몇 인치냐면 5인치, 6인치나 되잖아요. 이렇게 크게 하면은 굉장히 옷이 현명합니다. 요즘 옷들은 타이트하게 있기 때문에 조금 4인치 반만 여기서, 여기서 4인치 반만 줘도 옷이 타이트하게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나중에 이제 쳐낼 거잖아요. 이것은. 이제 엉덩이 좀 둘러주고요. 그래서, 이거 잘라내버립니다, 이거. 밑에 차하고 맞아야 되겠죠, 이거. 지금. 바위를 잘못하고 팍 눌러버리면 바위가 휘어버립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살짝은 눌러가지고. 여기가 좀 솟았죠, 여기가. 이부분에 일자로 되겠고. 그래서 이만큼 잘라내버릴 겁니다. 꼭 재단할게요. 보면은, 다른 데는 중요한 게 별로 없고요. 1인치 4분의 1을 쳐내야 되잖아요. 양쪽으로 쳐내야 되는데, 한쪽으로만 쳐냈으니까. 지금 이 부분이 지금 보면은, 이렇게 놓고 자연스럽게 놓고 와야 됩니다. 그래야 자연스러운 곡선을 만들 수가 있어요. 이거 봐주고요. 이분이 옛날에는 살이 많이 쪘었는데 지금은 살이 많이 빠졌대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지금 하는 거예요. 이 옷을 보면은 이 옷을 보면은요 지금 다른 옷인데요 이 양복 옷을 찍고 입고 찍어야 되는데 못 찍었어요 그래서 다른 옷을 입고 평소 때 입던 옷을 제가 사진을 찍었거든요 근데 굉장히 타이트하게 이렇게 입었잖아요 이도한 7인치나 7인치 반이 좀 안될 것 같아요 7인치 반 정도거나 허벅지도 좀없고여기고 이건 지금 허벅지가 여유가 엄청 많거든요. 지금 이 부분을 보면요, 허벅지를 보면은 굉장히 크잖아요. 이렇게만 해도 28이 나가요. 28이 나가는데 전체적으로 한 보면은 허벅지 23 정도 나가야 되는데 이렇게 잡았을 때. 24, 23. 엄청 큽니다. 그러니까 얘걸좀자연스게 쳐주겠습니다. 이 반을 쳐내겠습니다, 이쪽에서. 저쪽에도 이인치 반을 쳐내야 되겠죠. 이 완성선에서, 이게 완성선이니까, 이인치 반을 쳐내겠습니다. 조금 좋게끔 더. 1인치 반에 너무 많을까요? 조금 더. 그래서, 이게 곡선을 올릴 때에 이렇게 일자로 올려버리면은, 너무 타이트해서 안 됩니다, 이게. 여기가, 대단한테 항상, 이쪽이 약간 넓게끔, 훨씬 넓게끔, 곡선, 자연스러운 곡선을 잘 잡아줘야 됩니다. 여기서. 이정도만은 자연스러운 곡선이 나올 것 같아요. 이 정도면은. 그래서, 지금 여기 쳐낼 거잖아요. 너무, 너무 넓어서. 이대를 잘라보면 됩니다 이거 이승 전화도 이정부 날라가는. 이 정도면 좀 자연스러운 선일 것 같아요. 그판도 마찬가지죠. 앞판을 쳐낼 때는요, 이렇게 쳐내면은 앞판이 항상 적습니다. 이렇게. 적을 수밖에 없잖아요. 이렇게 가득 치면은. 박을 때게 쫙 늘려서 박으면 됩니다. 이렇게. 거치는 옷은 늘려서 박으면은 자연스럽게 맞을 수가 있어요. 앞판 주름이 있어서 앞판도 크잖아요. 지금. 옆에서 쳐내줬지만은, 그래도 커서, 이 부분을 지금 쳐내줄 거예요. 지금 보면은, 2인치 반을 여기서 쳐낸다. 그러면 몇 인치입니까, 지금 이걸 봤을 때? 이렇게 보면은, 봐에야되겠 이렇게 만 완성선이, 7인치 반 나옵니다, 7인치 가 7인치 반 정도면 좋을 것 같아요. 워낙에 말라서 타이트하게 좀 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 이렇게 해서, 이하벅지동여이 부분을, 지금 이 부분을 쳐내는데, 뒷판체로 그렇게 많이 쳐내지는 않을 거예요. 여기에서, 여기가 무릎선이잖아요, 지금. 무릎선인데, 거의 일자로 올라가다 싶으면 됩니다. 그래서, 일자로 올라가다시피 해서, 이 부분만, 이제치만넘어갈지 이건 아니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도 좀 쳐버리겠습니다. 여기서 자를 때는요, 항상, 이만큼 와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자르고, 우라가 덜렁거리면 안 되잖아요. 이거 까맣 가겠습니다. 이렇게 해줘야 만이 우라가, 오바로크 칠때 우라가 덜렁거리지. 이 안잖아요. 안 그러면 또 붙여줘야 되니까. 그러면 이제 어버 붙여가지고, 받기만 하면은 끝나는 것 같아요. 그럼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는 몇 인치가 나오는 거고요. 이제 확인을 항상 해야 되겠죠. 여는 7인치 반이 나옵니다. 그럼 이제 허벅지가 얼마나 나오는지 보겠습니다. 허벅지가 네이플 하을때24 24면은 딱 맞습니다. 제가 대충 지었을 때 23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20, 24, 23이 나왔으니까 22, 23, 24 정도면 은 여유 있게끔 딱 맞게 쟀을 때 23이었으니까 좀 여유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오바로쿨천소 완성만 하면 되겠습니다 다시 오바로붙여가지고 오겠습니다 밑에 재봉선하고 위에 재봉선하고 맞춰줍니다 이 재봉선이 맞아야 되겠죠? 이 초보자들은 이렇게 만들 안되고 밑에 맞춰가면서 해야 되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그냥 이렇게 딱 맞으면 다도 알거든요 이 재봉선이 제대로 안맞으면 옷이 돌아가는것같이 앞이 안입힙니다 딱 잡고 밑에 이렇게 뒷주머니를 제끼고요 렇끼놓고 제끼 다리미를 여기다 놓고 이렇게 안에 붙여있는 부분을 싹 빼주면 되니까 싹 빼주면은 이 곡선이 딱 나오죠 이렇게 이렇게 놓고 다리미 그 기본이에요 기본을 제가 지금 설명하고 있거든요 다리를 고쳤을 때 이렇게 봤을 때이 곡선이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옷이 반드시 했을 때 곡선이 안 나오면 옷이 안 이뻐요 다렸으니까 여기를 좀 다려줘야 되겠죠 대체적으로 일자주머니 같은 경우는 할게 별로 없습니다. 여긴 닿을 때는 지퍼 끝나는 부분까지 가아줍니 그리고 돌아가는데 항상 어르신들이 계시는 것으로 좋으셔도 좋고 여성 옷도 마찬가지고 남성 옷도 마찬가지입니다. 곡선이 이뻐야지 옷이 딱 입었을 때무이 되었습니다. 중요한 부분이죠, 어르신들이. 잘 되시라고. 끝나는 부분까지 딱 바르죠. 제가 쟀을때게 몸에 딱 맞게 재 쟀을때 38 이었거든요 39 반이 나와요 그럼 1인치 반 정도는 여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안그러면 젠대로 해서 이렇게 딱만들어으면 끼어서 못입습니다 항상 여유분을 이렇게 주고요 허리는 젠대로 그대로 했고요 이제 허벅지는 보면은 제가 봤을때 24 23 정도 됐었는데요 24이정도면딱 맞습니다. 제가 젠그하고 했을 때좀 여유를 줬어요. 부리를 보면은 네. 바지 부리를 보면은 7인치 반 7인치 반이죠? 음, 아주 멋있습니다. 예 오늘의 바지가 드디어 완성이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딱 놓으니까 자연스럽게 딱 나오죠? 엉덩이 선도 이렇게 딱 나오고 엉덩이선이 첫째 잘 나와야 됩니다, 옷면 바지는. 엉덩이선이 나와야만이 옷을 입었을 때, 엉덩이가 딱 이쁘게 나오는 거예요, 입선이. 남자 옷도 그렇고, 여자 옷도 그렇습니다. 항상 이점만 주의하시면 되겠고요. 아주 멋집니다, 제가 봤 때. 잘 나온 것 같아요. 손님이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그럼 이걸로 끝입니다.